보험연구소 대표 파트너이자 블루인슈 대표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역시나 태아보험 얘기를 할 건데요. 태아보험을 알아보시는 고객님들께서 가장 많이 주시는 질문을 토대로 Q&A 방식으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고객님들께서 태아보험을 알아볼 때 이것만 확인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는요. 폐보험 만기 설정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인데요. 사실 진짜 궁금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부분이기도 하죠. 폐보험을 알아보시다 보면 가장 많이 추천하는 플랜은 30세 만기 아니면 100세 만기 이두 가지인데요. 둘다 사실 정답이 없어요. 이두 가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 기준은요. 보험에 대한 관점 그리고 가족요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부모님의 납입 여력 이세 가지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담보 구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잘 구성한 30세 만기가 있고 잘 구성한 100세 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0세와 100세를 명확하게 둘로 나눠서 선택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선택하실 때 30세 만기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을 명확하게 알고 계신다면 조금 더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장단점 몇 가지를 포인트로 한번 짚어 드릴게요 먼저 30세 만기의 장점은요 가장 태아보험의 주 목적이 출산과정이나 선천성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역량 시기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요 이 시기에 보장을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풀보장을 넣는다 그 부분은 추천드리지 않지만 이렇게 보장을 아주 든든하게 넣어도 3 0대 만기의 보험료가 아주 저렴하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장점이에요. 보장을 든든하게 넣었을 때 제가 추천드리는 플랜으로 가입하시는 경우에는 대부분 보험료가 3만원대 후반에서 5만원 이 선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요. 같은 보장을 100세 만기로 준비했다라고 비슷한 설정으로 구성을 해보면 플랜에 따라서 보험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15만원에서 20만원이 훌쩍 넘기 때문에 보험료에 대해서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게 30세 만기입니다. 그리고 30세 만기 게 단점은요. 우리가 보험료 납입 기간을 보통 10년, 20년으로 설정을 해서 납입을 시작하시는데요. 10년, 20년 납입을 다 하고 보장을 30세까지만 받고 그 이후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보험료 납입을 10년, 20년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료가 지금의 100세 만기와 동일하다라고 하면 그때 보험료 납입 여력에 따라서 다시 시작하셔도 되겠지만 지금의 100세 만기 보험료 기준이 아니라 지금부터 30세 이후 30년 이후의 보험료 기준이기 때문에 예측을 할수 없다는 점 그리고 지금과 담보 구성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영유아 시기나 30세 만기 보장 기간 내에 출생 과정이나 영유아 시기에 혹시라도 중대한 질병을 진단을 받았다거나 혹시라도 30세 보장 기간 내에 장기치료를 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보험을 재가입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단점이겠죠 네, 반대로 100세만기의 장점은요 우리가 보통 보험료 납입기간 10년, 20년이 사실은 부모의 가장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시기잖아요 보통 35세에서 50세 이내를 저희가 이제 주요 활동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 내가 우리 아이 보험을 든든하게 준비를 잘 해주었다면 보험료는 다 납입을 해주었고 아이는 이제 보장만 받으면 되니까 보험 유지만 잘 되어 있다면 보험에 대한 큰 고민 없이 보장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런데 단점은요. 30세 만기보다 보험료가 비싸고 혹시라도 내가 정말 잘 고민하고 보험을 가입을 했는데 보험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유지하기가 어려울 때는 중도 해지했을 때 손해를 본다라는 점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요 포인트는요. 어떤 회사를 선택했느냐. 그리고 담보 구성을 어떻게 했느냐 이기 때문에 무조건 30세랑 100세 만개가 다 똑같은 구성이다라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요. 30세 만개로 구성을 했는데 중대한 질병이나 치료 이력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태아보험을 대표하는 주요 보험사들은 계약 전환 제도라는 기능이 있어요. 모든 회사는 아니고 지금 현재 4개의 회사가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능도 회사마다 조건은 조금 다르지만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중대한 질병으로 치료를 받았 받았거나 진단을 받았다 하더라도 심사를 보지 않고 무심사 조건으로 다시 한번 재가입을 받아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30세 만기로만 준비한다고 라 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30세와 100세 만기의 장단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은 고객님과 설계사가 정말 긴밀하게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게 고객님의 가정에 가장 합리적인 조건인 건지 잘 설명을 듣고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두 번째 질문은요 언제 가입하는 게 가장 좋을까? 인데요 가장 궁금하신 질문이기도 하죠 태아보험은 주 목적이 출산 과정 그리고 후천적인 부분 영유아 시기 위험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게 가장 주 목적인데요 이 시기에 대한 보장은 바로 태아특약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아특약 플러스 어린이 보험이기 때문에 태아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까지 는 준비를 해 주셔야 되고요 이 태아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기간은 임신 22주 6일까지 입니다 22주 6일까지 가입할 수 있는 주요 특약은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특약을 가입할 수 있는 시기까지 준비하면 된다라는 건 앞에 임신 중에 하는 산정검사에서 아무런 이상 소견이 없고 주의 소견이 없고 문제가 없었을 때에요 그러면 가장 추천하는 가입 시기는 언제냐 라고 한다면 저는 12주차 전에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왜냐면 우리가 3등 검사를 하는 그 주요 시기가 12주차 전후에 하는 게 1차 기형6주차 전후에 하는 게 2차 기형아 검사거든요 이 1차와 2차 기형아 검사의 결과는 2차 기형아 검사 이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1차 기형아 검사에서 하는 검사 중에 하나는 중요한 목투명대 검사가 들어 있어요 이 목투명대 검사를 통해서 다운증후군을 판별해 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두께가 두껍다거나 이상 소견이 있어서 정밀검사를 받으라고 한다거나 2차 기형화 검사까지 어, 다시 한번 재검사 소견이 나온다 라고 하면 보험사에서는 받아주질 않습니다 2차 기형화 검사 결과까지 정상으로 나와야지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러면 보통 산모님들은 17주차, 18주차까지 기다리셔야 되는 거고요 많이 불안하시겠죠 그래서 12주차인 1차 기형화 검사하기 전에 준비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어, 혹시라도 22주 6일을 놓치시는 경우가 있어요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았거나 태아보험을 가입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셨던 분들이 계시거든요 혹시라도 그렇다고 라 하면 너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세요 어, 물론 태아특약을 다 넣을 순 없겠지만 천천 이상에 대한 수술비 그리고 입번일당에 대한 부분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부분은 누구나는 아니고 건강체이신 사모님들만 가능하기 때문에 방법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니까 조금 내가 체력이 약하다거나 연령이 높다거나 가족력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의 염려가 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12주차 전에 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조금 더 여유있게 기간을 알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22주, 6일 전에 준비하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